안녕하십니까 7월 15일자 해외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처선물 김억수입니다. 어,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나스닥을 제외하고 모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JP모건 등 주요 은행의 부진한 실적과 6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증시에 부담이 되면서 2%대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FOMC에서 울트라 스텝 단행 가능성에 대해 연준위원들이 선을 긋으면서 하락폭은 줄었습니다. 유가 하락에 따른 에너지 업종도 약세를 보였지만 반도체 업체는 호실적으로 강세를 보였네요. 원유는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자 급락세로 90달러대로 하락했는데요. 이후 달러화 강세폭이 축소되자 유가도 하락을 반환하며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모두 부진했지만 연준위원들의 울트라 스텝 가능성을 잠재우면서 한시름 덜은 듯한 형국인데요. 아마도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가까웠기에 연준위원들도 울트라 스텝을 고수하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유럽의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독일에 공급하는 러시아 가스관이 영구적으로 잠기게 된다면 사태는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유진 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객님께서는 HTS 화면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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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보겠습니다. 낫사금 11,000포인트와 12,10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원유도 93달러와 101달러 사이에서 박스 흐름이 유효하네요. 금은 1,680달러에서 1,760달러 사이에 박스권 흐름 전개가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시장을 관망하시되 실적 시즌에 따라 증시가 좌우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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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차 선물 김억수였습니다. I hope you win today. Goodbye.